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음. 제가 뷰티 유튜버는 아닌데 <웃음> 제가 이번에 매년 10월 말 되면은 찾아오는 게 있죠. 바로 할로윈인데 이제 와서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로윈 즐기는 거 제대로 제가 즐기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진짜 미국에서 제대로 즐겨보자 해서 할로윈 준비 모습을 좀 보여 영상으로 찍을까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어떤 분장을 할 것인지 미리 영상을 통해서 좀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거든요. 짠! 이게 뭐냐면 제 컨셉 뱀파이어예 뱀파이어. 이장 뱀파이어. <웃음> 디테일해요. 광토. 그 다음에, 블라우스. 블라우스가 있어요. 블라우스. 그 다음에, 조리하에안 해봤는데 지팡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게 29분이에요. 3만원? 한번돈 3만원 조금 넘게 해서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처 스 타투 스티커도 구입했어요 이것도 이제 아마존에서 7불 7불로 했는데 진짜 많은 종니가 이렇게 종류가 딱 있거든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 피를 그다음에 이제 컬러렌즈 컬러렌즈가 미국에서는 어그 진단서 없이는 사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뷰티 서플라이나 이런 집에서도 컬러렌즈를 팔질 않아요 불법 일을 마치고 와서 이걸로 잠시 고정 좀 할게요 살짝 바르겠습니다 네, 나름 분장하는 거니까 막막 막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한데 그냥 제 방식대로 할게요 먼저 좀 뱀파이어니까 좀 밝은 피부를 위해서 제가 사용할 거는 이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그 다음 바비브라운의 어, 스킨 롱웨어 웨인리스 마이브라운 입니다 어... 피부를 쪽은 <목소리> 아무래도 뱀파이어가 피부에 결점이 없어야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아, 커닝을 안 했다. 아이씨, 이 브러쉬로 피부를 좀 대충 해줄게요. 이번에 근데 할로윈이라서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입고 올게요. 제가 화장품이 맞지 않, 많지 않아가지고. 더샘 에코바우스 라이트 베이디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되는 이 부분에 더 분장을 해줄게요. 저는 퍼프 이런 거 없는 거 알죠? 그냥 이렇게. 떡질. 어 제가 뱀파이어다 보니까 눈에 좀 빡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렌즈도 샀어요. 블루색 원래 레드로 산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블루로. 자 이렇게 한쪽 들어갔고요. 예, 닫했습니다 아흐 눈물나. 뱀파이어 중에서도 조금 뭐랄까 어 살짝 레벨업된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토에서산 누드 누드 팔레트인데요. 실불밖에안 하는 많더라고요 컬러가 이게 많아서 사실 할로윈 용으로 샀어요 하... 완전 빨간 컬러 완전 빨간 컬러로 눈두덩이 발라줄게 요 아, 가로로 많이 달게 아무래도 밑색을 깔았어야 되는데. 경계를 깝니다 야술 야, 취한 면빨려러대 일로와 다른 영상 보니까 이렇게 눈 밑에도 하더라고요. 와, 이 레드 너무 진한데,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느낌을 아니까 아이미미 아이라이너로잘 됐습니다. 정말 화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 무슨... 나도 좀...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아, 아, 아 여러분 사실 맞잖아요 잘 그린 게 뭐가 소용해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야심차지 못했던 나의 내가 만생처럼 해가지고 어려워 메이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살짝만 이렇게 하고 에이. 이제 의상을 갈아입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나름 퀄리티 있지 않아요? 어느 퀄리티 있는 것 같은데 와이 지는 건 지팡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숙요 가위로 이제 잘라볼게 얼굴에 다가 붙여야 되는데 칼? 눈누크랄까 이거를 <목소리> 뭐야, 하나는? 네. 20, 어 20, 20, 20, 아 근데 티가 많이 난다 <웃음> 친구들한테 지지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쫙 했고요. 음,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분장해서 헐리우드 즐기는 할로윈 기대해주세요. 안녕!